네? 안녕하세요 오라 신당의 오라 애기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엄청 바쁘. 얼마 전에도 기도 다녀오셨잖아요. 응, 기도 다녀왔지. 어떤 좀 기도를 갔다 오셨어요? 어, 나 이제 바빠서 멀리는 못 가고 근교에 네. 제일 가까운 바다가 인천이거든. 네네. 인천 가서 이렇게 신도들이랑는 기도를 하고 왔지. 어... 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난 나가는 게 좋고 아, 네. 뭐, 그래도 서울에서 제일 가까이 갈수 있는 바닷가가 인천이라서 되게 좋아. 아 어, 응. 그렇구나. 응.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이템 하나 가져왔는데 응. 뭐그 이건 블라인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응. 알려드리고 보려고요. 응. 그래서 저번에 응. 선생님이 그거 봐주신 적 있으세요? 박수홍이랑 김다혜 부부 궁합을 봐주신 적 있으세요? 궁합. 봤지. 네, 응. 그때 기억나세요? 궁업, 기억나지. 궁업도 봤지. 그다음에 응. 또그 다음에 또그 뒤에도 또 엉아랑 응. 박수홍이랑 봤지. 응, 그래서 응. 뭐 안타깝다고 뭐 응, 그런 식으로 응. 말씀을 해주셨는데 응. 지금 오늘 가져온 거는 응. 그 김다혜 씨그 박수홍 그 와이프 분이 응. 지금 약간 상처를 받았어요. 응. 유튜버한테. 응. 그래서 유튜버가 막 김다혜 씨한테 이제 뭐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음. 오늘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거 갖다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김다혜 씨가 음.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음. 뭐 본인 글에 그 SNS에서도 SNS에도 글을 올렸어요. 자기 너무 힘들고 음. 이 사람 때문에 진짜 어좀안 어 좋다라는 음.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고 이분 혹시나 안 좋은 생각은 안 할지. 내가 김다혜 씨는 음. 박홍 씨를 보면서도 몇 번밖에 내가 음. 나이도 아니자 뭐 우리 아. 동자 기억력이 아, 조금 좋아. 네네네. 어 닥친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어. 맞아? 이 상대방 사주도 줘야 될거 아니야. 나그 사람 몰라 누군지. 아, 네네네네. 어. 잠시만요. 그 상대방이. 왜이 한숨이 나냐? 이거 삐처리돼? 네. 시앙놈 새끼라 그러는데 정말 진짜? 아, 진짜. 어, 되게 짜증나 지금 화가 나 열받아 오. 김 용호예요. 이름도 적기 싫다. 70 내가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사주가 기구멍에안 들어와. 기에 안 들어와. 아, 귀에 안 들어와. 그 정도로. 어. 김용호 76년 76년 8월, 8월. 18일이요. 8월 18일. 네.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내가 그러잖아. 이렇게 우리 같이 무속인들은 막 사람들이 물어봐. 어떻게 점을 봐요? 뭐 점을 음. 볼때뭐 말씀해 주셔야 이러는데 원래 무속인들은 오감 육감으로 점을 봐. 음. 내한테 일어난 상황, 그 다음에 느낌, 후각, 미각, 시각, 뭐 총각으로 다 느끼거든? 근데 이 사람 사주를 이렇게 피 d 삼촌이 불러줬는데 똑바로 받아 적어도 모지랄 판고에 자꾸 내가 머리 안 쓴다는 거는 머리보다 지금 화기 우기가 더 올라오고 꼴매기가 싫은 거야. 그냥 짜증나. 그래서 지금 오늘 갖고 온 아이템의 중점이 뭐야? 김달 씨 말이 사실인지, 응. 아니면 김용호 씨는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그냥 그게 좀 궁금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 결론이 좀 어떻게 좀 날지. 그냥 나는, 그래, 그냥 이 남자가, 어, 네. 또라이란 소리가 나오고, 사람이 불구해 보면 업이 있어요, 우리가. 네, 네. 어, 살생을 지는, 살생업도 있고, 뭐, 투도 업도 있고, 뭐, 왕업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은 구업을 많이 지는 사람. 김다희 씨는 반면으로 입으로 사람을 살린다면, 음. 이 사람은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죽이는 사람. 음. 어. 김다 씨가 주장하는 거는 몇, 몇 프로나 좀 사실까요? 일 100% 사실? 80. 80. 음, 80이라 소리가 나고, 음.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남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원래 인생 결이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김다희 씨 뿐만 아니라, 다른,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입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 이 소리가 나오고, 죄 값은 반드시 치를 거다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볼게 아니라, 내가 신적으로 볼게 아니라, 이 사람은 좀 병원을 갔으면 좋겠어. 아, 그 정도? 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아. 뭐, 그런 병 있잖아. 뭐, 자기가, 뭐, 허원증이라든지, 그런 걸또 부풀려서 자기한테 관심을 좀 네. 받고 싶고, 이 사람 보면은 되게 초년에도, 어, 좀 순탄하지 않았어, 자기 인생이. 음. 그래서 그게 조금 잘못 들여진 발, 당금이다. 이 소리가 나와. 어. 재미 들렸나봐, 미쳤어. 그냥 아, 미쳤다, 그래요? 소리가 나와. 어. 김다희 씨가 그, 지금 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응. 뭐, 진짜 끝나지 않는, 뭐, 고통, 뭐 지옥에 맞아. 있다, 뭐, 어. 이 그런데 현 상황은 그게 맞는 상황인가요? 김달 씨가 에이, 그게 어, 뭐... 없지 않 조금 그 말에 조금 감수적으로 양념을 뿌려진 것도 있는데 그런 신장인 것마냐 내가 지금 신랑이랑 같이 봤을 때도 내가 김병에 장사 없다고 조금 음. 어느 정도 한 부분은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음, 맞 어, 지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조금 좀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똥을 던졌을 때 똥을 맞받아치지 않으면 내 손에 똥이 묻지 않아요. 네네네. 그래도 자기가 이사람을 어떻게 벌을 주고 싶고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이 김다희 씨도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싸우는 거잖아. 네네네. 근데 정말로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고 무슨 죄를 안 지었다면 진짜 카르마의 법칙처럼 인과응보의 처럼 그렇게 결과가 돌아올 거야. 나는 이것저것 멈췄으면 좋겠어. 누가요? 김다혜 씨가. 아, 어. 서로 피해를 보나요? 이건. 왜냐면, 어,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심신과 마음을 그, 이 사람이 주장하는 사실은 80은 진실이야. 김다혜 쪽에서 참이야.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왜 바보 싸움에 바보처럼 같이 들어가려고 그래. 음. 본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음. 지금, 어, 이 법정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간에 법적 문제도 있고 네. 서로 지지를 해주고 올려 세워야 되는데 네. 서로 계속 망치질을 당하다 보면은 진짜 아파요 음. 힘들고 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게 너무 사무치고 아프단 말이야 저도 조금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좀좀좀안 좋은 생각까지 할 수도 있을 것같아 저도 조금 안타까워서 음.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음.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요 반드시 조금 그냥 제 점사로는 조금 멈췄으면 좋겠어요. 음. 달리는 말도 좀 쉬어가야지. 왜냐하면 자기는 꿋꿋이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미친 말이 와서 박아 버리면은 네. 둘다 다쳐.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다른 사람이 이 김용, 김용호, 김용호란 사람을 걸고 넘어져도 이 사람은 그게 양아치처럼 인이 백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갈 거란 말이야. 고리고리, 고리, 갈고리로 찢어 뜯는다 그러지. 사람 마음을. 오. 그런 거개치도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 진짜. 그러니까 는 진짜 알고리즘을 통해서라도 이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김다희씨 본인이 지금 좋은 신혼 시절을 다이금 같은 시간을 그 쓸데없는 데 기여를 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박성 씨도 뛰기 힘들 거예요. 어, 만약에 같이 살고자고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면 네. 본인도 죽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음. 죽고 싶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음. 그걸 보면 남편은 또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그러니까요. 음. 네, 네, 맞아요. 그, 김영호 씨가 사실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뭐 이것저것 문제가 진짜 걸려 있는 게 많아요. 도시 왜 그런 거예요? 관종인 거예요? 네, 그랬잖아. 점집을 찾아올 게 아니라 저 문의 사주를 들고 올게 아니라 정신병원을 가야 된다. <웃음> 어. 아, 그 정도로. 어. 차. 그게 이 사람이 뭐뭐 뭐 왕년에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를 조금 소소하게 만 시작을 해서 그게 재미가 붙어 가지고 네. 불처럼 불처럼 커진 거 같아. 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건 내 거다. 음. 이제 내가 할 행이고 행동이다 하면서 양아치 짓을 계속 하는 거야 어렸을 때 봐봐 네. 학교 잘 가고 있던 아이가 옆에 친구들한테 물들어서 불량 청소년을 시작했는데 빵셔틀 하다가 진짜 양아치 되는 아이들 많아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런 사이즈야 아 어, 진짜 어떤 사람들이랑 물이라 어울렸더니 거기서 자기가 조금 희열 같은 걸 느꼈지 남을 밟으면서 자기가 일어서는 그런 나쁜 진짜요. 진짜 카메라 아니면 진짜 개 하고싶다 모르겠다. 와, 알겠습니다. <웃음> 어. 그, 그럼 그 조금만 좋은 얘기 해볼게요. 그 김다일씨는 그러면 박성호씨랑은 계속 잘 지내는 거겠죠? 응. 음, 잘 지내는데 문제는 좀,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런 거 있어. 사,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고 맨 처음에 내가 궁합을 몇 개월 전에 봤을 때그 남자가 심심미약한게 들었다고? 음, 내가 분명히 맞아. 말했어 맞아요. 그래서 김다희씨한테 당부한 것도 있어 서로 지지대가 되셨줬으면 좋겠고 이쁘게 음, 꽃밭을 가꿨으면 좋겠는데 이건 비료를 퍼부어도 너무 똥이야 정말로 어, 그러니까는 마침표도 중요하겠지만 심표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한템보셔가지고 조금 너무 거기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부탁입니다. 어, 예. 지금 바로 자녀는 안보이시죠? 응, 자녀는 아, 아직 안보여 내가 그리, 스테미너도 관리를 해야되고, 심신미약도 관리를 해야되는데 지금 생각만 있지 상황적으로 받쳐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도 응. 지금 조금 걱정되는게 응. 박수홍씨는 형의 문제, 응. 이 김다혜씨는 이거의 문제 두 분이 진짜 스트레스가 맞아. 엄청 날것 같아서 어. 제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같이, 있어요. 이게 같이 만나서 좋은 것만 해도 모질할 시간에 그렇게 같이 대응하면 이게 똥 구더기가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 어, 그치. 왜냐면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라면 만약에 삼신이 아기를 준다 해도 네. 흘러버려요. 아... 흘른다고. 그러니까는 뭐가 득이 돼서 나한테 더큰 득으로 올지 뭐가 실이 돼서 더큰 실로 갈지 그거를 잘 판단해가지고 음. 두 분이서 조금 모든 걸 조용한 시간에 같이 이렇게 은옥공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